근데 너네, 아, 니 내가 깨운 건 아닌데 너네 일좀 어떻게 하고 있니? 와, 당분간 안 해도 되겠다 진짜. 아해 뜨면 못 오는 곳이었나 여기? 우 와, 미쳤다 비주얼. 아, 오, 하늘에서 뭐 떨어져. 원래 이 정도였나? 우와! 어, 잠깐만! 오! 어! 우와! 이거 일부러 나한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건 뭐지? 아, 아, 아 이게 떨어지는 거였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덩굴고르도, 고기. 어, 얘, 근데. 아, 새로운 애다. 야 미쳤다 근데 여기 원래 이정도였나? 이정도 아니었던것 같은데 어어 맵이다 어? 이거 지금 열어버리자 이거 남자아 이게 초반에 냥이 슬라임 있는 곳을 안 열었더니 이게 이득을 보네 이런식으로 난 저게 무슨 뭘 위한 스타일이지 아하 아 여기 좀 기억난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이 지역에만 있는 물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서 그 물로 바꿔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식물들한테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로 어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온다 그 몇년 전에 기억이 어 근데 기대된다 여기에다가 물 계속 주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여기 정화되는 거 아니야 어이 닭은 뭐야? 물감 탁? 물감? 아 아하. 물감 탁아 물감 <웃음> 물감 말하는 거야 물감 여러 색깔 어? 어? 잠깐만 얘는 양보할 수가 없는데? 아 근데 버릴 겸아 양자 플로트? 괜히 내가 탈을 생성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가 이 세계에다 독을 푸는 건 아닐까? 아 모자이크 슬라임이야 얘가? 우와 잠깐만 뭐 나왔는데? 슬라임 램프 코코아 별거 아니고? 일로 가면은 뭔가 오이씨 근데 이쪽은 내가 못 봤던데 맞는 거 같은데? 내가 여기도 와봤나? 밑에 모래 바다예요 모래 바다 무섭다 저런데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모자이크 둘 회오리 다섯 해서 일곱마리 채우면 어? 새로운 과일이다 아 이러지마 나한테 어 이래버리면 나 상당히 곤란하다할까아이 암탉을 매길까? 아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좀 이따 오면 돼 어, 어차피 농장도 없어 이 뭡니까? 어다 왔다 다 왔어 여기가 진짜 찐엔딩 장소인가?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없는게 문이 이렇게 닫혀있는게 의미가 없다니깐요? 오 어, 여기도 이렇게 있네 가시배 여기 뭐야 근데? 무성한 소리가 나네 새 모험을 위해 짐을 쌌지만 그 모험의 종착점은 시공간을 넘은 것이 아니었어 내가 살수 있었던 삶의 작은 작별을 구하고 곧바로 토라의 목장으로 갔지 그 풍경 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군아 뭔가 이 모험의 끝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뭔가 말하는 투가 약간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해 약간 요런 톤 아닌가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모험을 포기한 이 황량한 사막에서 모험을 포기한 자를 위해서 H를 위해서 이 사막을 한번 부활시켜 볼게요 근데 이 물을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뭔가 지나쳐버렸나? 뭐야 이 은색 당근은 은설탕 당근? 엥? 오 잠깐만 하트비트 바꿀 때가 된거 같은데? 와 이거 또 일이 많아지겠는걸요 하트비트를 해고할 때가 아니 야 그러니까 그.. 농산물 하트비트를 바꿀 때가 됐다 아 벨라도나! 악마? 누가 바뀌었냐 이거? 야 근데 이정도 닭양이면 그냥 먹여도 되는거 아니냐? 뭐야 먹방유튜버야 뭐야 왜이렇게 잘먹어? 뿔지도 않은거 같냐? 뭐냐? 얘 왜이렇게 당당하냐 뭔가? 물감닭도 갖다 먹여야지 다 먹으면 혀 파래질거 같다고요? 내혀 아니니까 슬라이 혀니까 부르르 어 부르르 떴다 아무것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리죠 왔다 딱 맞았다 어 7마리 나이스 어 이거 지 포탈이잖아 마침 또날 편하게 해주는 아 편하게 왔네 여러분 아니 근데 문제는 농장을 진짜로 개편할 때가 됐단 얘기인데 아 그러면은 채소 먹는 애들은 채소 먹는 애들 딱 모아두고 과일 먹는 애들은 과일 먹는 애들 모아두고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되네 지금 분홍색이 충분히 모이면은 250개 아 근데 250개 좀 부족할 수 있어 분홍색은 영원히 필요한거야 사실은 이거는 내가 봤을때 여기는 남긴다 일단 연구소 앞을 개편해야겠다 연구소 앞 아이 또 우리 고객님이 근데 분홍색 플로트가 필요한거면 그냥 분홍이 한 50마리 한우리에 그냥 우겨 넣으면 안돼 고객님 저희 슬라임팩토리 정책이 한우리당 7마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슬라임들이 굉장히 그 좁은 비좁은 그 우리 안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 플롯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썩어빠진 그런 윤리의식을 가진 공장에서 나오는 플롯 고객님 사고 싶으신가요? 슬라임들이 행복해야 플롯도 양질의 플롯이 나오는 겁니다 플롯 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슬라임 팩토리는 99.9%를 지향해요 그게 막 무지성 양계장같이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7마리 정책 그대로 갑니다. 욕심 안 부려요. 어,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한 바가 있어요. 어 뭐야 얘네 채소도 먹어? 아 그래? 괜찮네.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근데. 우와 우와 뭐지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얘? 어? 예? 괜찮겠지? 지금 얘네 채소과일, 얘네 잡식 은당근 밭두개어 요렇게 바꿔 여기를 큐베리 뭐할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그렇게 자동화 가 그냥 저 뒤쪽에 공간 없지 어 있었어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저 슬라임으로 여기다 할걸 불안해 나왜 이렇게 불안하냐 얘네 아, 동굴 자동화 완료 그 다음에 여기 메인랜드 자동화 완료 연구소 자동화 할수 있어 여기다가는 닭장 하겠습니다 닭장 일단 딴거 하기 전에 아니 아까 거길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와 큰일났다 텔레포트 재료가 안되나 혹시? 텔레포트 하나 열어놔야 될것 같은데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지하 염수랑 육각벌집만 있으면 돼야 되... 이거 하나 만들자 이거 하나 만들어서 열어버려야겠다 바로 이곳에 정제소 링크를 설치하는 이번에는 일로 가서 절로 가줘요 <웃음> 아 여기 물질 전송기 이거 <웃음> 이게 지금 에바야 저게 저걸 잘못했다니까 나 이게 정제소 링크인 줄 알았잖아 맨 처음에 해제 이거 안쓸것 같아 여기다가 정제소 링크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용암가루가 그냥 저 드릴에서 나오드만 되게 적은 확률로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도박을 하나 해둔 게 있죠 이쪽에서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하 이렇게 하나도 안 주고 사라지면 좀 나는 서운하지 아무래도 지금 여기 투자한 돈이 얼만데 어허! 어, 이거 너무 실망적이어버려. 어, 어, 어, 그래! 그래! 이거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나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데? 젤리석 많으니까 잠깐 버려두고. 아니지. 정제소 링크 그냥 투자해버려. 있잖아. 없네? 자, 그러면 이제 텔포 설치를 좀 하러 갑시다. 어, 이것도. 하나 더 나왔다 텔포기가 비단모래에 육각벌집어야 이것도 금방 만들겠는데요? 어 근데 지하염수가 오히려 없다고? 아육각벌집아 지금 지하염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업이 느리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지금 이, 아, 이 방사능 이거 이, 이 재고 처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이거 마켓링크만 있었어도 내가 돈이 지금 한2 0만원 됐을 것 같은데 마켓링크 없어서 다 투자로 돌리는 바람에 이게 난리가 났네, 그냥. 지하염수 다섯 개만 나오면 돼. 어, 그럼 바로 이제 또 스토리 시작이야. 제발, 지하염수. 어? 이거 펌프 여기 아닌 것 같아. 어? 잠깐만, 나 선증기. 저게 지금 분홍색 텔포라서 초반 자원만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지하수 나오는 데서 하면 되는 거요 어? 아, 지금부터 또 12분이야? 이거 안 되겠다 텔레포트 포기하고 그냥 걸어서 간다 걸어서 아오 시간 아까워 아오 그냥 시간 아까워 죽겠어 여기에 와서 해야 될일 1번 고루도 터트리기. 그 다음에 2번. 은당근 가져가기. 은색 설탕당근. 근데 아까 여기 위 아니었냐? 저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아, 어떻게 편법으로 안 되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봐. 어? 아, 조형물. 아, 진짜. 마켓링크 내가 봤을 때 초반이야, 진짜. 100% 그렇지. 딱 돼. 그렇지, 어. 와, 쫄았잖아. 챙겨가야 될 게, 은 설탕 당. 은 설탕 당근. <웃음> 발음 씨. 은 설탕 당근. 그리고,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무슨. 뭐지 용과처럼 생긴 못생긴 과일 못생긴 이거 가시배 에이 가시배 넌 항상 그런식이더라 이 가시배야 아니 은당근 있었던데 아예 까먹어버림 지금 이건가 왠지 아 이거다 아 어, 다행이다 어 이거 열어야 되는거 있어 아 맞다 집에 가서 플로트 갖고 와야겠다 이 사막을 활성화해야 돼 활성화? 활성화는 너무 공대적인데? 이게 농작물이 지금 밸런스가 워낙 좋아서 가시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좀 깨졌달까? 균형이? 그치그치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외래종이라고 할수 있지 생태의 교란종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지하염수! 믿고 있었다고! 야 만들었고 이것도 비단모래 10개만 모으면 바로 만들 수 있어 그러려면은상급 드릴이 필요할텐데 이미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원한거 한번 보고 가시죠? 시원한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아. 아이 떨어져서 이 정도야? 이거 한 아까보다 한 7원 정도 떨어졌네. 그냥 간다. 미쳤다 진짜. 와! 우와! 우와.